귀여워 I love you so much 꼭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더 사랑스러워 내 노래는 네가 다 가진 것 같고 내 노래는 너만 불러 Oh baby 네가 네가 너무나 자꾸 음. 자꾸 좋아져 난 몰라 몰라 넌 너무너무 귀여워